근데 나 진짜 체중관리 해야 되는데 끈기야. 아. 그렇게들만 알형그 마음도 <놀람> <웃음> 먹어서 <놀람> 살찌겠어 방금 좀그렇지나 이번 올해 목표가 있어 방송하는 동안 내가 욕을 안 하기로 정말요? 어. <놀람> 어떻게든 어 욕하게 만들어버려도 우리 내가 어떻게 만약에 하지마. 욕을 하잖아 방송 킬때마다 그러면 그 횟수만큼 그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환산해서 내가 그때 방송 풀로 뛸게 그러면 아, 미안, 미안. 아 이거 한번 욕할 때마다 시청자분의 리퀘스트를 아 그래 좋아 아 그래 좋아 아 그래 좋아 그러면은 그러자 그러면은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2019년 제가 어떤 게임 방송을 하든 그림 방송을 하든 제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욕한 개수만큼 여러분들께 글이 리퀘스트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예. 천천 픽사이, 아, 픽셀 사이즈로 이걸로 딱 해가지고 그려드릴게요 됐죠? 어,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들었어요 어그 어, 채팅 치다가 라이브로 게임하다가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빡쳐가지고 욕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미성년자, 그 고등학생 분이셔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듣기가 조금 싫었나봐. 아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쌍욕. 고등학생한테 쌍욕을 한게 아니고 게임에다가 오, 욕을 한 거예요. 아 게임에서 고등학생한테 쌍욕. 을 아니 게임에서 어떻게 쌍욕 그그 그거를 왜그 미성년자한테 그렇게. 그... 형 그만둬 아직 국민학교도 못 나오네요. <웃음> 나 순간 깜짝 놀랐어. 나 방금 전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그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 t 있는 옆에 야 그리고 내가 그 공약을 걸었어 방송하면서 나는 연근이 뭐 내가 이번 노래 동안 내가 욕을 안 하기로 했어 방송하면 방송하면? 어, 방송할 때마다 내가 욕을 안 하기로 했거든 근데 오빠 욕... 지금 오빠 지금 방송 켰어요? 어 근데 내가 와 욕... 오빠 30세 초 돼! <웃음> 계란 한번 내가 선물해 준가? ㅋ 내가 한마더 <마디> <웃음> 오빠 그럼 데모버 비싸 되는 건가? <놀람> 파이어볼 파이 두번 빵빵 쏠수 있는 건가? 파이어볼 oh, oh no. 그래서 너는 계란 안 주냐고 야 아야 오빠도 드려야죠 오빠는 계란으로 퍼피 머피 만들어 드릴 거야. 내가 <놀람> 이번 말 이번 연도 말까지 지금까지 방송으로 욕했던 개수에 따라서 시청자들한테 리퀘스트 그림 그려주기로 했어 내가. 그 시청자도 나도 포함되는 거야? 어! 물론! 오빠 여친 언제 생겨? 나 못해! 아 진심 언제까지 솔로일 거예요? 지겨워질 때까지 나... 이럴 거더 이상 없어 와... 아, 아, 이럴 게 아니라 여친 어, 언제 생기냐고... 없어. 아, 과자 아, 그 사가지고 와야겠다. 아는 여자는 아, 이거, 있긴 하아? 저 여자동 사가지고